발치가 진짜 와 어, 재밌네 이야 yeah. 아, 진짜 이쁘네 발치가 아,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다 완전 시장 사이즈네 자저 앞에 보이는 곳이 백야도입니다 백야도 백야도고 오늘 저희가 타고 갈배데 아침에 야간에 갈치를 나가셨다가 어그 손님이 저희로 이제 바뀔 거고 지금 시간이 7시가 조금 넘었는데 이 배에 2배를 탈 거라서 손님 교체를 하고 저희가 오후 3시가 끝인 줄 알았더니 1시간, 2시간 정도 연장하신다고 하는데 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, 오늘 기상이 바람이 엄청나게 분다고 여수권에 뭐 위쪽으로는 전부 다출조가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서해권에는 근데 아직까지는 장판입니다 뭐 나가봐야지 알겠지만은 네 오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보차 5분전이라고 하세요 출발하자마자 자 오늘은 뭐 주꾸미 가징어 문어 같이 나온다고 그렇게 전해 듣고 출조를 하게 됐으니까 출조버스를 탔습니다 많이 나올지 뭐 항상 출발할때는 설레게 되죠 아, 오늘 출발하기 전에 제 목소리를 듣고 아,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어, 목소리 들어보니까 혹시 달봉이 오시는데, 뭐 연배를 벗은 굉장히 선배님이신 것 같은데, 아, 인사는 드렸지만 굉장히 쑥스럽습니다. 아, 정말 깜짝 놀랐어. <웃음> 쑥스럽기도 하고요 자, 아침에 첫 캐스팅, 싱커 18호. 아, 장갑을 벗겼는데, 장갑을 벗겼어도, 그렇게 손이 시럽지 않습니다 네. 아주 이렇게 미약하기 때문에 그 파악을 잘하셔야 됩니다 네. 다 액션 주세요 소장님이 막 스파르타지 아, 이거. 찍었어야 되는데 지도를 못 찍었습니다 오 이거 뭐? 애들이 이이즈가 커서 그 o r the 나나 a 건 아닌데. m so like it. I'm g 스 i 기안먹 o get a 기 o n g now. I'm going to get a mong. I'm going to get a little bit. I'm going t 달렸을 때안 달렸을 때 보니까 그러니까 구슬레기를 구슬애기, 먹는게 아니에요 날라와서 고추장 애기를 먹습니다. 아 여기 주황 애기를. 밑에 애기를 바꿨습니다. 뭐 이따가 가비터를 또 따로 사실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무튼 주꾸미 터에 왔습니다. 바로 여기 한 아 잠깐만 알아봐 주신 선배님이시구나 아왜 혼자 잡으세요 예? 어떻게 어디, 어디, 혼자 잡으셔 그래요? 예어 지금 야광이잖아요 왜? 예 히스야광 실력이 없는데 실력이 없으시다니요 지금 혼자 잡고 계신데 한 마리도 못 잡으신 고 야광 야광에서 그러죠아 <웃음> 야광하셨구나 그쵸? 그쵸? 아 그쵸? 그쵸? 그쵸? 선배님 드릴 건 없고 <웃음> 커피밖에 아우, 없습니다 저도 여기 <웃음> 있는데 <웃음> 예. 제가 도와드릴게요 <좀> <웃음> 아니 아니 저 아직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선배, 선배님 맞아, 선생님 뭐. 찾으려고, 찾으려고 한 바퀴를 돌았는데 있었는데? 예 바로 <웃음> 뒤에 계신 걸 모르고 어휴 <웃음> <웃음> 고맙습니다 이거 커피 드리고 <웃음> <웃음> 더 좋은 것도 없네 <웃음> 오늘 홍보는 그 저기 쭈꾸미, 갑오징어, 문어, 다친다고 해가지고. 저도, 네, 저도 예, 예. 했는데, 포인트가 여기 워낙, 저기, 저기 포인트가 좋다고 아, 그래가지고. 아유, 음 한숨 배우겠습니다. 아유, 아니, 제가 배우면 안되거 제가. 유튜브 된 걸로 아는데 그, 참질하면, 참, 참질 손맛이 좀 있습니다. 눈에 다딱서네 이렇게 쏘기도 쉽지 않아요. 보이시나요? 여기 여, 예 고맙습니다. 예. 여수에도 이렇게 커피도 주시고 서비스 좋으십니다. 네. 고맙습니다 제가 풀겠습니다 어. 요것만 좀 원출 좀 벌려주시겠어요? 오케이 어. 하고 이제 요것만 해결하면 되겠죠 자. 다시 한번 로가네 요쪽 방향으로 예, 예. 아니요 아니, 이렇게 이렇게 예, 이렇게이렇게 이렇게. 예, 고것만 예. 이야, 잘 풀려졌네. 예,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아이고. 예. 저는 오촌이 무서워가지고, 무창포로 많이 다녔죠, 무창포로. 예. 거기가 좀 운신의 폭이 있더라고요. 예뭐 출처 여행님들이야 같이 그냥 부딪히고할수 있는데 들어가는 게 힘들고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창기가? 예예 무창포나 천수만 쪽으로 좀천수만예 근데 올해 천수만 쪽을 좀꽤 갔는데 천수만 네. 그쪽잘안나오는 예예 나중에 예이스라지쪽예예쪽이좀 나요 예예 거기 민물을 방류를 하니까 없어가지고 그 원산도 지나서 위쪽으로 신진도 앞바다로 갔었어요 음. 거의 대부분 그래,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저 어디 저 어디냐 하면 동 연도에서 예예 거기갔 군산에 올해 마리어 어. 문호잡으로 좀 가봤었어요 그1 2동파요 네. 예. 그렇죠, 예, 이렇게. 와, 저 정도면 대포알인데. 이야, 선배님, 진짜. 오늘 혼자 다 잡으시는 것 같아요. Muito bom senhor 가지 채비 한번 써보시겠어요? 네? 가지 채비 한번 써보시겠어요? 제가 많이 만들어 갖고 오진 않았는데, 근데 가지 채비가 정말 힘드실 거예요. 아 지금 그거 보고 만들기 만들었는데 아 그러세요? 어제 가보지 못한 가지를 하나 주아예 예. 예. 저는 추를 무겁게 씁니다 선배님 그리고 가지를 위아래 둘다 했어요 이걸 자작해서 만드셨더라고요 예예 예. 예, 예. 근데 뭐 선배님 지금도 잘 잡았어요? 잡으신데 예예 예. 어, 네. <웃음> 아니 선배님 좀 잡으셨어요? 아유 뭐, 어, 그랬어요? 너무 미쳤 미치자 힘들어 <웃음> 아 강원도에 소주인데 많이 잡으셔야지, <웃음> 아, 좀 많이 잡으셔야지. <웃음> 아니 선배님께서 좀 놀러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예예예 즐기려고 예. 그냥, 잘 즐기러 잘 그냥 이 선배님 예, 예. 제가 부력을 우레탄 폼으로 했어요 그래서 얘는 아, 아. 물속으로 들어가면 줄을 예. 좀 두꺼운 편납을 사용해 가지고 자체로 들어가면 지 혼자 서있어요 이렇게 아. 예, 좀 비싼 애기 표방해 가지고 그래? 이 가지를 쓰시려면 유속이 없어도 이, 이거 예, 밑에 하시고 위에 하셔도 이 가지 때문에 선배님께서 여기 봉돌 이렇게 하시잖아요. 예, 예, 예. 하시면 이게 그대로 수평 유지를 할 겁니다. 이게. 오늘 첫 출조하신 거예요? 근데 사장님께서는 전국 어디를 가셔도 다 잡으실 것 같아요. 네? 예. 아 저한테 5천에고 뭐 10만에 날때 있어요. 나, 뭐 있어요. 뭐 아, 위치에... 선장님이셨어요? 액젠지 아이고 여기 주소비 한 15년이 사가지고 홍우나 홍우배파이나 일랜드 오오오오오오 아이서 저기 좁은낚시 성우한테 위로를 주고 뱃겨롭고 아 처음에 이 선배님 막 잡으시는데 저도 이제 한가닥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만에 있어가지고 근데 잡으시는거 보니까 <웃음> 나중에 실망감이 아니고 와난왜 난 이렇게 못 잡지? 이생각뜯더라고요 했는데 가 바닥이네 예, 바닥이에요. 네 바닥이에요 여기 큰 갑오징어가 남의 거는 다 바닥에 어, 까, 네. 가라앉아 있더라고 4월에 동전 있어요 부채 있죠? 예예 저 앞에 면 동전이 지어플로를 보면은 동전이라고 동전이 있어요 거기농잘 나와요 농어요? 이야 아 근데 저기 선배님은 일, 일반인이 아니시잖아요 아 예예 <웃음> 예. <웃음> 올려야 되겠어 아예저 <웃음> 아. 아. 저는 두 종류만 주간문 고것만 예. 나머지는, 전에는 원투만 해가지고, 이게 채비 없이 200m 정도 쏘고, 이제, 서, 배 타기 시작했죠. 타이라마 저하에 대해서 타에 가면, 요, 요, 요, 섬. 어. 원래 외현도 쪽에서 어. 아... 외현도는 갑오징어 낚시 때문에 꽤 여러 번 가봤는데. 어. 아, 네. 예. 소독 쪽도 잘 나와요, 이만. 그. 그 외현도 가기 전에, 예. 있어요. 예. 예, 예. 거쳐서 가는 섬. 올해는 외연도가 나올 때 쿨러가 한번 나왔는데 그 외에는 예예 예. 예 없었어요 속상해져 이런거 그러게요 빨리 쳤시지 갓어요 컸어요 아유. 수면 위에서 이렇게 이러기 하시다가 똑 떨어졌네 아 안나오니까 별짓을 다하네요 진짜 <웃음> 예. <웃음> 아, 네? 아, 네. <웃음> 선생님께서 특급 포인트를 가셔야 되는데. k í n 거 예. 여기도 지금 조금 분위기 좋아지고 있어요 나이스 저거 거의 꽝인데? 예. <웃음> 고추장이 나오네 고추장. 이고 갑자기 시월이 저러네 물어만한 주꾸미 오징어? 가오징어 아, 바한불어 쭈꾸미네요. <웃음> <웃음> 아 혼자 잡으세요 오고 되니까. 와 물어만 쭈꾸미. 선배님 한 한팩 아, 하시고 그래, 그 다음에 저기 하신 거잖아요. 그렇죠. 와 아, 진짜. 아, 어. <웃음> 아이 <아니>, 고맙습니다. 아이 <웃음> <웃음> 계속 얻어먹기만 하고. 저 뒤에 계시는 선배님은 여기를 뚫고 찾아갈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잘나가 되는데. 예. 왜 그러신대요? <웃음> 사장님 때문에 저, 저, 저, 반대편에서 저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. 와, 크다. 이 쪽에서 일부러 기죽이려고 작정들해졌나와시알도 좋다 도대체 무슨 차이지? <웃음> 실력 차이일까요? <웃음> 문제가 있어요. 딱 비켜가고, 뭔가 문제가 있어요. 전보다 공통점이 파란색이에요. c e 다라다 이런식이 네, 일기예보가 이렇게 들린거예요 오늘 일기예보에 오늘 초속 12m 막 파도도 13m 막 이렇게 뜨고 그랬는데 오인가내 네, 많이 나서 그럴까요? 이거 뭐, 조개껍질도 아닌 것이. 아니, 사장님, 선장님, 무슨 말씀을 섭하게 하셔? 아 알쥬.. 알주, 알쥬인데 아, 그래요? 예 그럼요 추산불고기도 해먹고 라면 끓일 때 주꾸미 두세 마리만 넣어봐도 국물이 다른데 아 그래요? 그럼요 아, 이이나 <목소리> 아, 가보지 말고 무종안먹요아 겁나 많이 먹는데 뭐로 이오요 어. 오아그버지 것도 지금 는보 저기 그 산란 에요 아 근데 지금도 거 보관해, 지금도 큰거 잡히는 거 보니까 송체 나오더라고요. 음 여기 뭔가 있는데. 통발이 있어요 바닥에 잘못하 <목소리> 부러지는데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. 예, 통발이에요 통발 <목소리> 2kg 짜리가 팔 벌리고 올라와도 저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네, 모르죠 이제 통발 속에 뭐 들어있을지 <목소리> 고 있는데 로프예요. 로프구나. 아이고. 해필 통발도 아니고 항아리도 아니고 항아리 맞아요? 어, 항아리 들어있어요? 어제어있짜까어요어있을까요제안들들어요안들어안들어안 근데 저 양반은 항아리 있는 로프를 걸었으니 gönder <gülüyor> 물때는 좋은 것 같은데. 자,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, 오늘 은 제일 풀데좀 주세요. 저는 가지고. 여기 여기. 여기, 여기. 그기앞 그 시청해 주시는 선배님. 여기, 여기. 선배님 풀었는데. 제가 보기엔 대속 가장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. 아니, 다 가운데 그 가운데 는요게 재밌게 놀다가 갑니다. 여기, 여기. 선배님 누가 있어요? 여기. 여름도 와, 이, 오늘, 저, 목소리로 알아봐주신 선배님께서 잡으신 조반데 배에서 깝하신 것 같, 같습니다. 가장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. 어, 카운터에는 47마리였는데, 집에 와서 세보니까 쉬운 2마리네요. 역시, 좀 카운터가 정확하는 않은. 뭐, 멘트도 해야 되고, 뻘짓, 막, 생각도 해야 되고 하니까, 카운터 안 눌렀던 게 다섯 번이나 됩니다. 아무튼 지운 두 마리네요. 집사람은 수고했다고 하니까 저는 오늘 뻘짓을 많이 해가지고 생각도 많았고 자 이걸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겠죠? 아니면 숙회를 하든가